안녕하세요 신만콩입니다 비오는 날에 오랜만에 라면이 너무 땡겼어요 그래서 오동통면 두개 끓여 왔고요 얘는 고추장아찌, 얘는 꼬들빼기, 얘는 멘보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때 엽떡 시켰을 때온 쿨피스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요. 오동통면은 너구리랑 거의 비슷한데 이 뭐지? 다시, 다시마가 두개 들어가 있잖아요? 이아찌 진짜 매워요 친구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건데 진짜 맵고 맛있어요 이번엔 코들뻑기 아, 너무 맛있다. 칠리 소스가 있는데. 오동통명했네 찍어봤습니다 멤버샷도 먹어볼게요 음 라면에 계란 넣고 싶었는데 원래 너구리에는 계란 안 올리는 거 아시죠? 오동통면 꼬들빼기가 너무 커 거의 머리 끄댕인데 이번엔 꼬들빼기랑 칠리소스에다가 라면에는 고추장아찌가 더잘 어울려요 역시나 더워 멘보샤는 느끼해서 안 먹을래요 라면만 싹쓸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음 너무 맛있는데요? 너무 맛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동동면 보다 너구리를 더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막상막하로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추장아찌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빵